아니 아니 근데 일찍 넣는 게 의미가 없어. 나이 차로 쓰는 거 처음이라서 좀 떨리네요. 잘못하면 대차게 혼나니까 <웃음> <웃음> 한 번의 말을 잘 들으세요. <웃음> 아, 이거 너무 귀여워. 귀엽다. 아이고 아이고 반가워. 아이고 반가워. 내리는 아, 내린 듯 비면 어떡하지? 소나이었어 그렇지? <웃음> k c s 안된다고 지금 아무도 둘 서있지 않아서 졸리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우리 차 실험 되는 거겠죠? 벌써 마감하고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잘 먹고 계세요 <웃음> 이건 무슨 해예요? 무시리하고 대방어 무시리? <웃음> 무시리하고 네, 대방어 이거 포화젓까지 <웃음> 같이 드시고 네. 고등어 하나 해주실 수 있나요? 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숙소에 도착했습니다. 이게 뭐야? 썩은 운길 같은데요? 안에 가. 안에 싫다. 싫어. 안에. 아니 안에. 귀여워 여기 사노이같아아 이게 집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네. 자 어. 아, 비교 냄새네. 음. 보러. <웃음> 아, 지금 여기 못돌 뭐, 제주도 그, 제주도 다리에도 똥 묻고. 아 <웃음> 어, 냄새. <웃음> <웃음> 아 그러면 유채꽃 보러 갈래? 아 그래 그래. 근처에서 그냥 끌리는 거 먹고 그러고 저녁 돌아와서 그러고 더글놀이 보면 되지. 어 그래도 되고 그리고 나 한번 여기 밤바다 한번 가고 싶은데 집에 가기 전에 밤바다 한번 가자 아 지금 뭔가 우리 애들 들어온가봐 날벌레 같은 게 자꾸 꼬여 <웃음> 어, 여기 봐 벌레 있어 아 미안해 미안해 어 미안해 페퍼 일로 와 미안해 안 할게 미안해, 어, 페퍼, 일로 와, 안 할게. 어, 안 왔어. 미안해, 올라 와, 라 와. 미안해. 우와. 일로 <웃음> 와, 브랜디, 나와. 나와. 브랜디, 아니야. 나와, 브랜디, 일로 아 소파 엄청 커졌네. 너무 좋지. 하지만. 주도 전객 돼버렸네 <웃음> 우리 자리는 없죠? 주객전도 아니에요? 주도 전객이란 말 따, 따로 있어요? 주객전도.. 주도 전객이야? 주객전도 아니야? 그래 주객전도.. 주도 전객이라고 해 내가 지금 방금? 어, 돌려볼래? <웃음> 브랜디 페퍼 하이 벌써부터 대기하고 있거든요? 오늘 러글놀이 봐야되니까 <웃음> 어. 자 우리 이제 <웃음> 우리 이제 중요한 시작을 할게요 그러다 응급실에서 본그 인턴도 음. 피해자였는데 사이다서가이면되 아, 저기 있잖아 어디야 <웃음> 이리와 가서, 가서 물 먹어 빨리 빨리 가서 물 먹어 콜라로이드를한장 갔고, 안 나왔네. 빨리 와. 가서 물 먹었어? 나 공하지 마, 공하지 마. 저 가서 물 먹어. 나도 안 돼, 나도 안 돼, 나도 안 돼, 나도 그 돼, 는도안 돼, 나도 안 돼, 나도 안 여기! 여기! 내손막 골골에 있네 우와! 우와 이렇게 들어온다 이 줄을 미쳐버려요 지금 이거 나오기 전에 이게 다 쳐먹고 <웃음> 반산 다 먹었어 귀가합니다 어제 더글로리 보느라 늦잠 자가지고 2시부터 집을 나서게 돼가지고 배고 못했지만 여유있게 할건다 하고 집에 갑니다 응. 휴양어 빨리 안녕하세요. 쉬었어? 기다리기다리. 쉬. 아 네네. 그저 지금 여기서 못할 수준이어가지고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 맞은편 건물이야. 아 네. 아 샤워 그럼 거기서 할까요? 아 네네. 네. 네가. 우리 오늘 하루 종일 비온다생각하고된 아, 오늘 오후에 바람만 흘리잖 어? 비는 안 흘리 태퍼야 밖에 비자, 비가 저렇게 오는데 나가고 싶어요? 빨리 빨리 내려가서 똥 싸고 와 빨리 빨리 내려가서 쉬아 왜? 아왜 내려가, 빨리 내려가서 쉬어 봐왜안 해? 빨리 쉬어 봐 쉬해 그 가고 <웃음> 여기도 내 방구. 어너고잘 나. Thank y 밤 u Thank you. Thank y Thank you. t h a n h a y o n k y o a n k y y a h y a h 너무 보고 싶어, 너어 하고 싶어. 너무 보고 싶었어, 너무 <웃음> 보고 싶었어. 여보, 아샤, 여보, 여보, 여보, 여 여보, 여보, 여보, 여보, 여보, 여보, 그냥 아. 계속 아니, 그러고 여기 밤에 완전 들짐승 소리 장난 아니야. 어머! 야! 시끄러! 어머! 여호귀여 아침에 찍었던 영상을 편집하고 있거든요. 그냥 기다려. 샤워를 하러 바람 강풍을 뚫고 앞꺼물로 가.